예수님이 세상에서 나는 섬기로 왔지 성경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종을 잘 섬기라고 그래요 이게 뭐큰 그 자들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 종놈들이 같이 오 아들딸이 같이 오 하나님과 아들 사이로 이간질 하면서 지가 챙겨쳐먹어 저를 받들어야 된다고 이 하늘의 보물의 창고를 싸는놓고 천국으로 간다는데 이 보물의 창고가 누구 앞으로 하자? 목회자 명분으로 들어가 목회자 앞으로 지가 호의고심하고 다만대로 쓰면서 이게 하늘의 보물 창고다 싸는놓는 거니까 말이 내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누구 앞으로 들어가요 종교 지도자 입으로 들어가요 이게 고급 사기꾼들이야 고급 사기꾼들